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남국민 천변 조기종영 아쉬웠나 성장통 같은 작품 많은 건 느꼈다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다오늘 11일 조기종영하는 가운데 남국민이 조명소감과 함께 감사 인사를 남겼다 천원짜리 변호사가 11일 12화를 끝으로 종영한다 이런 가운데 천원짜리 변호사 특이 드라마를 빛낸 주역들인 남궁민, 천지훈 역, 김지은, 백마리 역, 최대훈, 서민여 역, 박진우, 사무장 역, 공민정, 나예진 역의 유쾌한 대본인증서과 함께 종영소감을 공개했다. 먼저 주인공 천지훈 역할을 맡아 밑보남궁 이라의 소식어를 재확인시킨 남궁민은 천원짜리 변호사는 저에게 있어서 성장통 같은 작품이었다. 촬영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작품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며 끝까지 김재현 감독과 서로 의지하면서 만든 작품이라며 저를 믿어주고 단숨에 달려와준 동료 연기자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상 제자리에서 묵묵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쉼없이 고민하며 조금씩 조금씩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 고다짐해 믿고 남궁의 다음 스텝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김지은의 재발견 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낸 김지은은 대본을 읽을 때부터 진심으로 함께하길 원했던 작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리고 백마리를김지윤이란 배우가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더 작업하고 싶을 만큼 기억에 남는 촬영장이었다. 배우라는 직업을 떠나 사람으로서 정말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다. 그 현장을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밝히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나아가 다시 한번더 배우로서 성장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만큼을 앞으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나눔할 수 있도록 성장해서 더 멋지게 돌아오겠다고 덧붙여 훈훈함을 더했다. 최대 후는 천원짜리 변고사를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그 초반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빌런으로 이심받았으나 알고보니 사랑둥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천원짜리 변고사 최고의 반전 캐릭터에 등극한 최대 후는 길고도 짧은 시간들이었다.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어 감사하다. 많이 배우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고그 소감을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랑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고생 많았던 스태프 여러분들과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들께 쓰셨다.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다. 몇 거듭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전백사 천지훈 플러스 백마리 플러스 사무장 트리오의 일원으로 극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 박진우는 우선 천원짜리 변호사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봐주셨던 만큼 현장 또한 재미와 감동을 찾을 수 있는 재열한 현장이었다. 촬영하며 보람을 많이 느껴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독님을 비롯해 스태프 분들, 1백0로한 팀을 이룬 남국민, 김지은 배우한테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행복했고 언제든 다시 뭉칠 날 만을 기다리겠다 모든 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뽐내며 그게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한 공민정은 김재현 감독님 신중훈 감독님과 작업한 시간이 참 따뜻했다 나예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하고 함께한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 분들께 고마움이 많다 고 뭉클한 소감을 전했다 이어. 천원짜리 변호사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진을 응원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곧그 감사 인사를 남겼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수입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가성비 변호사 천지훈이 백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듬든한 백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 천원짜리 변호사 최종화는 11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